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사망 후치매 장애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c d r 척도 검사일을 정신 행동 치매 후유장애 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나 15624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사망보험금 청구 주의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골절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주로 무릎 경추 요추, 염자 등의 치료를 위해 약 3년 6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사고 후 2년 정도 지나서 두부 외상 후 치매,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부에 직접적인 외상을 입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편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외래 요인이 사망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원인에 불과하였다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질환이 망인의 자살 당시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인은 유서를 작성 후 자살 도구인 운동화 끈을 미리 준비하고 연고가 없는 장소에서 목을 메어 자살하였는 바 왕인은 당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망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대로 순식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하고 정신적 공황상태를 일으켜 돌발 행동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어려움을 비관하여 오다 우울증 등정신질환의 겹치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면책사유 해당 여부 설령 망인이 심신상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규정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계약 당시 면책사유가 적시된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하였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망인이 2014년 6월 24일 CDR 점수 2점을 받았고 2014년 9월 25일에는 1점, 2015년 9월 22일에는 1점을 받았으므로 위 2014년 6월 20일자 검사 결과만으로 망인에게 CDR 점수 2점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수 없습니다. 설령 2014년 6월 20일경 CDR 점수 2점을 후유장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규정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사망 후 2016년 8월 9일 후유장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그 날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4년 6월 22일 검사를 받을 무렵 CDR 점수 2점에 해당하는 치매 증상을 원고나 망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주장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